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때 자주 하는 동작 중 하나인 달려가면서 타기 그것의 업그레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응용기죠 응용기 보드를 타다가 좀 다른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연습하시면 됩니다 비벨하이머라고 합니다 제가 왜이 기술이 비벨하이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글에 기술 이름을 찾아보니까 비벨하이머라고 하더라고요 브랜드 리벨이 많이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은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기술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쉽습니다 달려가면서 타는 거는 이렇게 잡고 달려가다가 타면 됩니다 비벨하이머는 이렇게 들고 가다가 보드가 튕기면서 돌아서 타게 되죠 이걸 하는 방법은 손목 스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손목 스냅을 뿌려주는 겁니다 보드를 놓을 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딱 닿으면 탄성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이 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쪽으로 챙겨도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어쨌거나 원리는 같습니다 보드의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옆에를 땅바닥에 튕기면 보드가 뒤집어진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손목 스냅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스케이트보드는 정답이 없고 즐기는 것입니다. 재밌게 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영상 보시고 궁금하거나 잘 안되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